안녕하세요. 어깨위효정 에이입니다저 오늘은 에이들이 아니라 저 혼자 우리 원하는 모험가님께 검은돌 침대를 배송해 드리러 경기도 오산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 모험가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 주셨는데요. 아버지께 이 검은돌 침대로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연이 따뜻하고 감동적이어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한데 바로 가볼게요. 그럼 <웃음> 정말 정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마 그래도 그전에는 좀 도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길이 조금 막혀가지고 걱정입니다 여기 장수돌 침대 별이 다섯 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모험가님 댁에 배송을 할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거라 매우 떨리고 신기하네요 별이 다섯 개 드디어 검은 돌 침대가 완성됐습니다! <웃음> 자 제가 또 아버지보다 먼저 냉큼 모험가님과 함께 검은 돌 침대에 같이 앉아봤는데요 모험가님, 감흥면 그리고 짧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루베르 서버에서 키멜일드의 부대장을 맡고 있는 원하나라고 합니다 원하나 모험가님이 가장 재밌게 뭐 하고 있는 콘텐츠는 뭔가요? 이번에 나온 실용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깰수 있구나 그런 점에서 재밌었던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침대를 받으셨는데 소감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감이 안 잡혔는데 막상 보니까 오, <웃음> <웃음> 엄청 <웃음> 색 다른. 어 엄청 색다른 길드왕 분들한테 한 가지 키밀길드에 오래 남아서 같이 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짧고 붉은 한마디였네요 <웃음> 앞으로도 오래오래 같이 모험을 떠나고 싶다 원하나 모험가님께서 처음 참여를 하신 이벤트는 아니에요. 검은사막 모바일 역사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칼퇴원 변가 있었는데요. 우리 모험가님께서 멋진 팬아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상을 받으셨어요. 슝슝 같은 느낌의 처음 그렇게. 사람을 그리다 보니까 생각했던 퀄리티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디테일도 그렇고 본인만의 일러스트 방식이 있는 거? 것 같아가지고 아유, 처음 그려봤어요. <웃음> 그렇게요? 네. 그렇게는 아 그렇다면 처음 그려봤어요. 이제 타고난 금액. 왜냐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검은 돌 침대 이벤트 참여하시게 된그 이유가 아버지께 검은 돌 침대로 평소에 못했던 따뜻한 날이나 아빠 사랑의 같은 날을 같이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우리 아버지께 한번 근데 눈물 날것 같아서 이미 음. 나오겠지만 아빠가 많이 힘내주셔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잘 버텼으면 좋겠어 음.. 또 모험가님의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신데요 모험가님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더 씩씩하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건무돌 침대를 보내드릴 수 밖에 없는 <웃음> 사연 저희랑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웃음> 씩씩하게 검사 <정사> 모바일 모험도 <웃음> 앞으로 원하나님의 모험도 잘 나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험가님께서 최근에 나온 아. 그 퍼프 크리오 인형은 없으셔서 또 가져갔어요. 아, 그래서 네. 귀여웠어요. <웃음> 이렇게 옆에 뭐. 이그 어. <웃음> 어, <웃음> <그런 웃음> 귀여운 느낌? 그러면은요. 이리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검은상 네. 미사일 파이팅! 아! 하고 끝날게요. 아. 네. 그러면은 아. 네. 하나, 둘, 검은상 사일이이팅 <웃음> 우리 원하나 모험가님께 검은돌 침대를 배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모험가님들 저희를 초대하고 싶으신 소중한 자리가 있다면 우리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우리 모험가님께 이렇게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